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Get Unready With Me를 찍어볼까 해요. 제가 요즘 폼클렌징이랑 에센스랑 수분크림을 좀 바꿨거든요. 제가 원래는 에뛰드하우스의 그 비비 딥클렌징인가 뭐 그런 이름의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원래 쓰던 거는 이제 알갱이 같은 게 있어서 각질 제거도 하고 약간 이런 제품이었는데 요즘 화장을 좀 진하게도 안 하고 그렇게 자극적인 거를 쓰기에는 피부가 많이 연약해져가지고 좀 순한 제품을 찾다가 땡큐파머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한 2주 정도 사용해봤거든요? 되게 많이 효과를 보고 좀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사용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땡큐파머 이렇게 3종 세트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조금 민감하신 분들도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브랜드예요 우선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땡큐파머의 강화 교동 쌀 맑은 팩폼 클렌저예요 그리고 이 강화 교동 쌀 맑은 팩폼 클렌저가 쌀 추출물이 10만 p p m 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열의 손상이 없이 효율적으로 추출해내는 그런 공법을 사용했다고 래요 제가 아마 피부과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약간 칙칙한 피부가 좀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드름 흉터가 나가지고 약간 검게 흉이 나버려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제품을 꾸준히 2주 동안 사용했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막 쌀뜨물로 세수하면은 뭐 피부에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 이게 제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 원래 여기가 여드름 흉터가 검게 난게 조 연해졌어요. 2&1이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일반 세안으로 사용하시면 이제 노폐물 제거나 딥클렌징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또 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팩으로 사용하시면 모공이랑 피지 케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얘로 1차 세안을 하고 2차로 팩을 해줄 예정입니다. 마스카라랑 틴트 빼고는 웬만한 건다 지우는 편이어서 우선은 마스카라랑 입술만 지워주고 얘로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모두 같은 색상이에요. 거품을 냅니다. 네,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웬만한 파운데이션도 다잘 지워요. 저는 얼굴에 물기를 한번 닦아내고 얘로 팩을 한번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펴 발라주시면 돼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원래 이렇게 피지 모공 얼씨오프 어, 팩을 사용하면 너무 따가워가지고 오래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굳으면서 엄청 얼굴 당기 그것 때문에 잘 사용을 못하는 편인데 얘는 막 10분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도포한 다음에 씻어내시면 되거든요. 얘가 파하는 것도 없고 얼굴 당김도 없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바로 한 1, 2분 정도만 있다가 이렇게 롤링해서 닦으면 됩니다. 한 3분 정도 됐는데 음 오래 닦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금방 닦아내려고 합니다. 롤링하면서 닦아줍니다. 다음은 강화 교동 쌀 맑음 에센셜 토너 이건 약간 에센스 겸 토너인데 이것도 초인원으로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닥토로 사용하시면 피부 결정돈이랑 남아있는 잔여 노폐물을 닦아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에센스로는 수분 공급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닥토 일단은 그냥 손에 덜어서 두들기거나 그 에센스용 솜 아세요? 고런 거를 사용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게 일반 솜으로 하면은 이게 다 솜에 먹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에센스용 패드를 사용하면은 얘가 다 뱉어내면서 얼굴에 피지 정돈도 해주고 유수분도 맞출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손에 덜어보시면 약간 묽은 느낌의 제형이고요.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수분감을 주면서 엄청 촉촉해요. 저도 조금 예민한 편이라 가끔 스킨 같은 거 쓰면 화하거나 따가운 느낌이 있는 스킨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 되게 순해요. 향은 무향. 그래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저는 요즘 따로 다른 거안 바르고 강화 교동 쌀 라인 맞춰서 딱세가지만 사용하거든요. 마지막은 강화 교동 쌀맑은 제란의 크립. 이거는 진짜 저는 이런 제형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해요. 여기는 크림인데 여기는 수딩 젤이에요, 겉은. 그래서 얘를 자기 피부 상태에 맞춰가지고 양을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 끈적이고 기름진 느낌이 싫다 하시면 수딩 젤하고 크림을 2대1 비율 정도로 하시면 되고 오늘은 좀 영양이 필요하다 하면 크림을 조금 더 섞어서 하시면 되는데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근데 주로 한 1대 1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원래 겔 타입을 좋아해서 겔 타입을 한 2하고 크림을 1로 했었는데 그거는 살짝 건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1대 1 비율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데 송등에도 섞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크림이 기름진 느낌이 없어요 되게 깔끔하고 저는 이거 남성분들한테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게제 주변의 남자분들이 얼굴에 뭘잘안 바른 이유가 끈적거인가 기름진 느낌 싫어서 크림류를 잘안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끈적임도 하나도 없고 되게 쫀쫀하게 얼굴에 대고 발랐다 하는 그런 겉도는 느낌이 없이 흡수도 되게 빠른 편이에요. 이 상태가 아침까지 유지되고 지속력도 되게 좋아요. 이게 사계절 다 가, 사용 가능한 게덜 건조하고 좀 기름이 올라올 때는 요 겔을 좀더 많이 사용해서 수분 공급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좀 건조하다, 영양이 필요하다, 좀 중요한 날이 전날이다 할 때는 요 크림을 더 많이 써서 발라주면 되니까 이게 좀 참신했던 것 같아요. 건성이신 분들은 겔... 많이 넣어서 사용하시면 좀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사용을 하는데도 피부관리가 잘 돼가지고 요 라인으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면서 느낀 게 쌀이 정말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칙칙한 피부가 조금 더 환해져가지고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인스타도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